지수부터 간단히 볼게요. 실리콘밸리 뱅크 파산 사태로 하락 시작했다가 3월 FOMC 금리 동결 전망에 반등 마감해줬습니다. 61선 회복하고 버스피 다행히 마감해줬고 코스닥은 31선 정도 지키고 21선 회복 시도하면서 마감했고요. 계속 경고드리고 있지만 현재 지수 위치가 단기적으로 상승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든 늘 하락 경계하고 계셔야 되는 자리입니다. 다음 추천주 결과 간단히 볼게요. 네, 엘컴택 2월 중순부터 계속 역배열 저항 맞고 떨어졌는데 역배열 추세 안착해주면 다시 크게 갈수 있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역배열 저항 맞고 자꾸 노랑색에서 맞고 떨어지죠. 하지만 안착을 해주면 장대양봉 급등이 이런 식으로 어, 나아줄수 있는 자리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 시초에 역배열 끊고 시작을 했죠 그리고 480일선 돌파하는 중이었고 장중에도 언급드렸고요 28% 급등한 다음에 어, 좀 하락이 나왔지만 그래도 여전히 역배열 끊은 상태로 역배열 돌파 초입 자리 마감을 해줬습니다 다음 휴마시스 이것도 역배열 돌파 초입자리 노란색깔 타점 무릎 타점 잘 보시고요. 경향권 분쟁 첫번째 뉴스가 역배열 구간에서 떴고 이후에 좀 쉬다가 역배열 끊고 초청 단기 90% 상승 이유는 이제 가짜 반등 주면서 쭉쭉 빠지다가 경향권 분쟁 종료로 또 하락이 나왔었고 최근에 역배열 끊는 자리에서 매수 가능하다 분석드렸고 이유는 1대3 무상증자 결정 후재로 크게 반짝이 나왔습니다. 한진칼은 과거의 추천주인데 이것도 경영권 분쟁으로 추천 드렸었고 200% 올랐다가 뒤에는 빠지고 행보 중에 경영권 분쟁 종료 후에 마이너스 40% 크게 빠지고 현재는 좀 주춤하고 있고요. SM그룹주들도 경영권 분쟁으로 최근 크게 올라갔죠. SM이 110% 상승이 나왔고요 이제 경영권 분쟁이 종료가 되면서 마이너스 23%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공개매수가가 15만원인데 왜 하락이 나왔냐 이 분쟁종료 재료소멸이 첫 번째 이유가 될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15만원에 모든 주식을 다 사주는 게 아닙니다 일부 주주만 15만원에 팔수 있기 때문에 내가 15만원에 팔지 못한다면 큰 손해를 볼수 있으니까 제로 선물 때문에 차익실현 그리고 뭐 공매도 하락도 있을거고요 다음 카나리아 바이오 역배가 끊고 90% 상승 추세 유지가 아직 되고 있고요 일정은 3월 20일부터 22일 바이오 유럽 스프링 일정 여기서 올해 고부마 판권 계약 미팅이 있다고 하니까 일정 참고하시고 다만 선반영 상승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 이 일정까지 가져간다고 해서 무조건 고점이 유지가 되는 건 아니니까 재료소멸 빠르게 나오는 것도 경계를 하셔야 되고요. 다음 에코프로 미쳐가지고 계속 추세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하한가 나왔을 때 기회다. 6만원 눌림 매수 추천드렸고 이때 사치님께서 비중이 꽤 크게 있는데 하한가가 나왔기 때문에 큰일이다. 눈물을 쏟으셨지만 제가 계속 멘탈 잡아드렸고요. 결국은 억대로 수익을 반복해서 내시고 있죠. 저때도 억대로 수익, 이번에도 전고 돌파하는 구간에서 억대로 수익 내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20년에도 역별 돌파 초입대 추천, 요때 하한가 나왔을 때 6만원 추천, 또역별 끊고 올라갔고 전고 돌파하고 더 갔고요. 요때 기준으로 500% 상승, 요때 기준으로 165% 상승이 나왔습니다. 역별 끊고 올라갈 때 2월 3일에 추천드렸고 정보 돌파하고 11선 한 번도 이탈 없이 추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보유자는 11선 이탈 전까지는 계속 홀딩을 하시면 되고 이탈이 나오면 전략매도를 하던가 아니면 조금씩 분할매도 시작하시면 되고요. 단계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신규에 무리하게 추격하는 건 역시 권장드리지 않는 고점이죠. 정하고 싶으면 이 11선 손절 잡고 하시면 되고요. 다음 코스모 화학 얘도 중장기로 추천드렸고 여때 기준으로 530% 여때 기준으로 240% 여때 기준으로 90% 이상 상승이 나왔습니다. 목표가 5만원 드렸고 도달 그리고 아직도 사칭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피엔딩 시나리오 사칭 특징 알려드릴게요. 어떤 사기꾼이든 다 동일합니다. 이렇게 수익률 150% 180%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추천주들이 실제로 나오니까 진짜 이런 추천을 하는건가 혹하실 수 있겠지만 이런식으로 과장광고를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비상장 종목도 절대 안급안하고요 웃는 이모티콘 있죠 이런것도 안합니다 너무 친절하다 말이 길다 장문이다 원금보장 고수익보장 확정수익 이렇게 무조건적인 약속을 하면 다 사기꾼이니까 조심을 하셔야 돼요 제 리딩을 듣는다고 해서 무조건 수익이 나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추천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고가까지 온전히 다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해야 기법을 이해하고 리딩을 믿어야 경험치가 쌓여있어야 이렇게 잘 따라오면서 제대치를 먹을 수 있는 거지 본인 여기서 매수를 했다고 해서 여기까지 홀딩을 할수 있는 게 아니죠. 심지어 제가 목표가를 5만원 줬다 한들 목표가 5만원까지 온전히 홀딩하는 게 그게 쉬울까요? 결코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장광고 저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사기꾼들 지금 또 판을 치고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특히 요즘 문자가 많이 올 겁니다. 카카오톡 보안이 뚫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정부가 팔리고 정부가 한 명당 2만원, 3만원이면 정부를 준다고 하네요. 그렇게 팔리고 있으니까 요즘 문자가 많이 올 겁니다. 저도 문자가 많이 오더라고요. 그런 문자들은 모두 다 100% 사기꾼들이다. 이런 수익을 약속을 하면서 사기를 치니까 특히 현재 멘탈이 깨진 분들이 또 많이 있을 겁니다. 단기적으로 지수가 좋다 보니까 비중조절 안하고 크게 들어갔다가 또 손실보는 분들 이 있을텐데 멘탈이 깨지면 이런 과장광고에 너무 쉽게 휘둘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정신을 붙들고 현혹되지 않아야 합니다 공부를 꾸준히 해야지 사기꾼도 걸러낼 수가 있다 또한 이렇게 금융감독원 사칭 한국소비자원 직원 사칭 직원 사칭 증권사 직원 사칭 그 본인의 보유주랑 손실 종목을 다 알려주면서 사기를 치려고 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것도 정보가 팔려가지고 본인의 보유주를 알고 있는 거니까 절대 증권사 직원은 그런 권유를 하지 않으니 사기에 조심하시고요 다음 3월 1 0일 시간의 특징주 어떤 흐름이 나왔나 볼게요 메디프론 시간의 상한가였고 임상 일상 관련 고가 13% 종가 3% 정석 반짝 대보 마그네틱 시간의 상한가였고 고가 16% 종가 5% 정석 반짝 인수 매각 이슈로 다음 미래 에셋 벤처 투자 시간의 상한가 몰로코 상장 기대감 고가 7% 종가 2% 반짝 이삭 엔지니어링 시회 7.8%였고 고가 15% 종가 마이너스 8% 정석 반짝 로봇 이슈로 계속 조기적으로 파동이 나오고 있고요 다음 KG ETS 시회 7% 2차전지로 신사업 기대감 고가 13% 종가 6% 반짝 다음 다올인베스트먼트 시회 5% 고가 11% 종가 4% 반짝 얘도 몰로코 상장 기대감 미래에셋 벤처 투자랑 같은 내용이구요 더이엔엠 e 뉴스 없이 7% TSC인베스트먼트 얘도 몰로코 상장 기대감 조금반응 나왔고 피코그램 원전 호재로 고가 16% 시간외로는 4였고요 나머지도 조금 조금 반짝이 나왔습니다 협진이 좀 크게 반짝이 나왔네요 재무가 쓰레기인 종목인데 거래 재개되고 이제 감사보고서 제출이 나왔기 때문에 반짝이 크게 19% 나왔고요매지오는 크게 상승 마감했네요 실패할 수 없는 임상, 유나 대필, 삼상, 자신한다. 이게 예, 연속적으로 시간의 상승. 이만원 안착이 중요하고요. 이만원 안착 실패하면 또 크게 밀립니다. 제일 테크노스, 실적으로 7%. 오늘은 지수도 안 좋았고, 크게 상승 마감한 종목이 없이 전부 다 반짝 상승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 3월 13일 시간의 특징주 제널루션 상한가 세계 최초로 꿀벌 에이즈 치료제 임상 성공을 했다 에이즈 치료제 월봉부터 여기서 미친 상승을 보여주고 이탈한 다음에 큰 박스 이탈 다시 박스 하단 회복을 시도하는 자리 이렇게 역별 끊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밑에 박스 돌파했고요. 과거에는 이렇게 역별 끊고 역별 돌파 초입자리 무릎자리에서 전고 돌파하면서 올라갔던 타점들 복습하시고요. 이렇게 크게 미친듯이 올라갔으면 가짜 반등 주면서 크게 빠진다. 이것도 복습 중요하고 우리가 가장 주요하게 매수 타점으로 보는 자리 역별 돌파 초입 역별 돌파 초입 자리 보시고요 여기도 역별 돌파 초입 자리가 있었네요 자 1봉 최근에 121선 반년의 매물 뚫고 올린 다음에 박스 그 다음 박스 업그레이드 해줬죠 한번 더 장대양봉 나오고 박스 유지하다가 시간의 상한가로 13,400원까지 올랐습니다. 13,400원까지 이렇게 4 8 0선 12,800원 정도 종가 상 안착이 중요하고요. 자, 여기 위에서 이제 계속 놀아줘야지 박스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고 저항 때는 기존의 전고점 몸통 여기도 몸통 기준으로 어, 두개주의하게 보면 되겠네요. 각 14,500원 15,500원 정도 단기 추세는 이렇게 가파르게 나오고 있고요. 지지는 481선 12,800원 정도 그리고 오늘의 저가 11,700원 밑에 241선 보면 되겠네요. 요 가격들이 단기 2평이랑 또 일치할 겁니다. 아, 그죠 15일선이 오늘의 저가와 일치를 하고요. 이전의 수평 지지는 21선이랑 일치를 하고. 다음, 딥노이드 9.9% 인공지능 챗봇 관련주. 기존 추천주였고, 역별 끊고 무릎 자리에서 추천. 단기의 75% 상승 나왔고, 관리라 강세, 무상증자, 약세 나왔고요 이후는 이탈 나오고 또다시 역배열 끊고 박스 확인 후에 박스 돌파 나왔을 때 조천드리고 챗봇 관련해서 단기 100% 상승이 나왔습니다 월봉 월봉 역배열 끊고 박스 보여주다가 챗봇으로 급등 1봉은 121선 돌파하고 보여주다가 이탈 없이 지키고 241선 돌파 또 이탈한 다음에 이전에 저항되었던요 자리를 지켜주고 다시 반등 현재는 또 역배열로 빠지고 있는 중이고요 역배열 역배열 끊고 올라갔고 시간으로 122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12200원 이렇게 올라왔고 이제 종가상 이역배열 끊고 계속 요 위에서 놀아줘야 돼요. 그러면 요때처럼 N반등 기대해볼 수 있는 거고요. N반등은 요렇게 대문자 N 지금도 요렇게 N으로 빠지고 있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을 기대해볼 수 있다 이거죠. 종가상 주가가 계속 요 위로 완착을 해줘야 되고 양봉 마감을 해줘야 되겠고요 연속으로 은봉으로 빠지고 있었고 지진은 오늘의 저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41선 다음 121선 주의하게 3개 보면 되고 저항때는전고점 보시면 됩니다 전고점 14000원, 다음 15200원 중간값으로는 이전의 장대양봉 시가와 종가인 12,700원 정도 보시면 되고요 또 지금 5일선 회복 못하고 빠지고 있거든요 그쵸? 그렇죠? 이때부터 지금 5일선 계속 이탈하고 5일선 계속 저항받으면서 빠지고 있기 때문에 5일선 11,700원 안착해주는게 1차적으로 가장 중요 요 가격이 아까 말씀드렸던 역배열 돌파 초입 역별 안착하는 자리와 일치하는 자리가 됩니다. 그 위로 11선 12,500원도 보시고 12,500원은 아까 말씀드렸던 장대한봉식과 종가 일치하는 자리 다음 SPG 6.2% 로봇 관련주고 감속기 분야에서 선두기업으로 꼽힌다. 감속기 관련주입니다. 최근 이 이슈로 크게 올랐었고 월봉이 추세 쭉 타면서 우상향 역대 신고가 찍고 조금 조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봉. 최근에 121선 부근에서 이탈이 있긴 했지만, 어, 이 구간에서 의미있게 반등을 해주면서, 전고 돌파하고, 역대 신고가 만들어졌고요또 시간의 상승으로 24,0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24,000원. 이렇게. 현재 고점 박스로 보시면 되겠죠. 캔들 몸통 기준으로는 이렇게 박스 그리고 윗꼬리 밑꼬리 기준으로는 조금 더 크게 이렇게 박스로 보시면 됩니다. 자, 크게 작게 파동이 좀큰 자리 자, 오늘의 저가 21,300원 정도 그리고 밑에 장대양봉의 시가 23,000원 이렇게 2차 3차 지지로 보시면 되겠고 위로는 25,400원 돌파하면 또 매물 없이 신고가 강세를 보여주는 구간입니다. 크게 작게 고점 박스 매매하면 되는 단순한 자리. 만약에 또 여기마저 이탈을 하게 된다면 그 다음에는 이전과 동일하게 121선이 또 주요한 지지 자리가 됩니다. 그럼 레몬 5.3% 최근에 꿈의 배터리 전고체 상용화 근접. 전고체 배터리 수명을 7배에서 8배 확장했다 늘렸다 이 소식에 상한가 이력이 있고요 월봉은 약배로쭉 빠지다가 약배를 끊고 박스 돌파하면서 전고 돌파하고 크게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기존의 지지였던 자리 이전 100점까지도 회복을 해줬고 여기 전고점 구간에 갈려있는 상황이네요 위꼬리는 이렇게 저항 보시면 되고. 일봉, 아, 전고체에 관련해서 연속 상승, 고점 박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캔들 몸통 기준으로는 이렇게, 윗꼬리, 밑꼬리 기준으로는 조금 더 크게, 이렇게 크게 작게 박스 보시면 되고, 시간의 상승으로 9,500원까지 올라왔네요. 9,500원. 위에, 9870. 윗꼬리 저항대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은, 아, 여기가 이전 전고점 몸통이랑 겹치는 만원 정도의 저항대고요. 다음은 윗꼬리, 만 칠백 오십 원. 다음 지지였던 자리, 만 이천 오백 원 정도. 어, 여기 한 착하면 그 다음 좀 크게 힘이 열리는 편이고,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박스 하단 이탈하게 되면 6,000원대까지 빠르게 빠지는 것도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이때도 세번 연속 급등이 나왔다가 고점대비 마이너스 35% 여기까지면 마이너스 55% 크게 밀렸던 구간이 있죠. 지금도 단기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구간을 이탈하게 된다면 이탈 안하면 상관없지. 하지만 이탈을 하게 된다면 이전처럼 크게 크게 밀리는 거 경계를 당연히 해야 되고요 늘 이렇게 최근에 급하게 올라갔다면 당연한 급락을 경계를 해야 되는 거죠 다음 코센 5.2% 실적으로 상승이니까 반짝 주의하시고 어 최근에 상패 위기가 있었네요 거래지게 되고 크게 빠졌고 거래지게 정석 패턴이죠 거래지게 되고 시초 반짝하고 뒤에 쭉 빠지는 거 그리고 낙폭가대 반등이 좀나와주고 있고요 자 이렇게 거래 재개되는 종목들은 시초에 전량매도 하고 신경끄는게 낫습니다 현재는 박스 좀 보여주다가 돌파하고 121선 돌파 시도를 하고 있고요 2200원 종가상 안착이 가장 중요해요 시간으로 2100원까지만 올라왔고요 2200원 안착이 중요하다 그 위로는 241선, 482선 두개저항대 보시면 되겠고. 요 박스 하단이랑 이 추세 하단 지지 보시면 되고. 여기 이탈하면 좀큰 W로 지금 이렇게 크게 밀릴 수 있는 거 생각하셔야 돼요. 현재 자리가 여기고요. 여기. 만약에 밀린다. 만약에. 만약에 추세를 이탈하게 된다면 이렇게 밀렸다가 이렇게 한번 반등 나오는 거. 요 하락폭이 엄청나게 크죠? 이 하락폭을 좀 주의는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SK 네트워크스 4% 미국 AI 기반 디바이스 기업 휴메인에 투자를 했다. 월봉은 역배열로 쭉 빠지다가 살짝 끊고 올라오는 자리고요 일봉은 장기입평 돌파하면서 오늘 482선 돌파하고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마감을 했네요. 4,800원 가까이 올라왔고, 전고점 저항대가 딱 여기죠. 그리고, 5,000원 윗꼬리까지. 자, 단기 저항은 이렇게두개 보시면 되겠고, 지금 급하게 좀, 가파르게 올라왔습니다. 주 추세 이탈하면 크게 빠지는 거, 경계하시고요. 지진는 4,500원, 4,400원 정도. 그 다음에, 241선. 다음 유일로보틱스 4% 로봇 관련 주고 SPG 커플링으로 보면 되겠고요. 현재 3만원 전고 돌파 자리에서 살짝 돌파했다가 또 지지 힘수함을 보여주고 있는 자리입니다. 시간으로 3만 1 3 0 0원까지 올라왔고요. 3만 1 3 0 0원 금요일에 종가가 31200원이죠 종가상 일단 요 여기를 안착해주는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윗꼬리 33000원 정도 여기 위로 안착해주면 전 고점까지 힘이 크게 열립니다 지금 여기 매물이 없기 때문에 매물이 몇 개월간 없죠 한 4-5개월 정도 없고 여기 조금 매물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안착해준다면 확실하게 여기를 안착해준다면 힘이 붙는다 하지만 이탈하면 또 추세하단까지 여기까지 2000원 후반대까지 밀리는 거 생각하셔야 되고요 추세는 요렇게 다음 뷰노 2.4% 의료 AI 기기 관련 주고 최근에 유럽 최대 영상 의학회 일정이 있었죠 추천주였던 루닛시랑 같은 섹터 같은 일정이 있었던 종목이고 루닛은 10월부터 반복추천 계속 반복추천해서 140% 최대 수익 나왔고요 뷰노도 같은 섹터다. 자 월봉 역시 얘도 역배열 끊고 자 여기서 역배열 끊었다가 정배열로 돌리고 있고요 이전에 지지였던 자리 그대로 저항받았고 여기 다시 안착하는게 중요하죠. 1봉은 121선 저항 저항받다가 안착하고 정별로 쭉 차례차례 장기병 돌파해줬습니다 자 일정은 지났고요 자, 일정 부근에서 밀리고 있고 여기 5일선 이탈하면서 481선 이탈하면서 좀 밀리고 있고 시간 내로 14000원까지 올라왔구요 14000원 계속 안착 유지해주는게 중요합니다 14,000원 안착하면 이역별도 끊는거고 4 8 1선도 회복을 하는거기 때문에 또다시 이런 구간처럼 N패턴 반등이 나올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고점윗꼴리 회복 시도를 해주겠죠. 오늘의 저가 여기를 지켜주면 이렇게 박스가 나올거고 이전에 이렇게 박스가 한번 있었던 것처럼 지진은 여기 하나 다음 둘 다음 셋 여기는 24일 장대양봉의 시가고 여기는 기존의 박사단 그리고 1년선 겹치는 자리고요 오늘의 저가이탈 하면 만원까지 빠르게 밀리는거 생각하셔야 되고 14000원 안착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루이또 잠시 볼게요 루닛이 여기 역열 끊고 역열 끊고 무릎자리에서 계속 반복 추천드렸습니다. 정배열로 얘가 기술특례 상장 종목이라서 기술은 좋지만 재무는 좋지 않아요. 재무가 안 좋은 이유가 기술특례라서 그렇습니다. 기술특례라는 것 자체가 재무는 쓰레기지만 너네 기술력을 인정을 해서 상장시켜줄게 이거니까 특히 기술특례 종목들 중에서 최고입니다.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그걸로 계속 부각을 받으면서 정배열이 나와준 거고요. 인공지능, 의료 AI 쪽으로 수혜를 받으면서 역대 신고가 찍고 지금은 고점에서 살짝 쌍봉 히탈이 나온 거죠. 쌍봉 히탈이 나왔기 때문에 좀 조심은 해야 되고 큰 추세는 그래도 아직 유지해주고 있어요. 간당히 유지를 해주고 있고, 4만원. 39,900원 만 정도 이탈하면 또 여기까지, 3만원 중반까지 빠질 수 있으니까, 요 조정 구간은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요. 울림 매수 하실 분들은 35,000원 만 정도에서 반등 확인하고, 1차 매수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만약에 또 35,000원을 3 5 0 0 0원 121선 가격과 일치하고요 35,000원 이탈하게 되면 또 30,000원까지 크게 밀리는 건 생각하면서 2차 매수 대응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내가 분할 추가 매수 대응을 하기 싫다 그러면 35,000원 크게 이탈하는 구간에서 손절하고 또 30,000원 구간에서 반등 확인하고 재매수 하는 식으로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매지원 2% 3일 연속 시간에 상승이 나오고 있네요 여기 이탈하고 크게 빠졌고 자 기존의 최저점 이전 지지가 현재 저항으로 바뀌는 구간 2만원 2만원 안착이 중요합니다. 2만원은 241선 부분이기도 하고요. 2만원 안착하면 힘이 더욱더 크게 열리지만 안착 실패한다면 또 다시 크게 밀리는 건 경계를 하셔야 되고요 저항대는 요렇게 두개 보시면 되고, 중간 저항은 25,000 보시면 되겠고, 2만원 안착이 가장 중요하다. 이틀 연속 저항 걸린 가격이고, 지지는 최근에 박스 상단, 그리고 최근에 박스 하단, 이렇게 크게 보시면 되고, 좀 짧게 볼 거면, 오늘의 시가, 혹은 오늘의 저가 이렇게 두개 넣으셔도 되고요